아, 지난번에 천만원 사하고 여러분 백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백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쿠 반갑습니다 오늘도 돌아온 구랑사가 시간인데요 이번에 업데이트 아주 굵직한 게 하나 들어왔거든요 자 메뉴에서 가디언 가보면 서포터 가디언들이 나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액티브 스킬을 쓰지는 않고요. 어, 일마들이 각각 잠재 능력을 보유함으로 해서 계정 전체가 세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마들은 기존의 액티브 스킬을 가진 가디언보다는 좀 편성이 쉽습니다. 자 하나 해보도록 하, 하나씩 해보도록 할 텐데 평원 크로보어 일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포터는 잠재 능력만 제,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죠. 어있 잠재 능력만 18까지 뚫으면 치뎀 사. 이제 끝까지 뚫는 거는 제가 일단 오늘 그릴 거기까지 못 해볼 거고 한 적어도 치뎀 3퍼까지는 끌어당겨보는 15단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어,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요미한 몬스터 어, 몹이랑 이제 같이 싸우게 된다 이런 느낌인데요 자 일단 실록의 그랑주얼 선물 달라고 하네요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뽑기꾼도 엄청 많이 뿌렸고 여러분들이 정말 뭐풍성하게 받으셨을 텐데 그런데서 이제 이런 조각들이 좀 많이 생기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뭉게뭉게 꽃가루 100개 바로 차크닥 선물 한번 주도록 하고 토벌 좀어려움이야뭐뭐 뭐 맨날, 맨날 하는 거잖아 한번 깼다 가 차크닥 그 다음에 단단한 가죽 1,500개 자 이런 거는 우리 토벌 열심히 돌아가지고 막 남아 도는 장비들 막잘뿌셔 오셨, 오셨다면 충분히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차크닥 좀 버루가 결실을 맺으신다. 거의 뭐 약간 뭐랄까 내 계정이 되게 손쉽게 그냥 공짜로 뚝 세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자석을 잠자리는 가가지고 가디언에 서포트 가디언 크로버야 어 소원을 좀 빌어볼게 자 이제 올라갈수록 네, 확률은 떨어지게 되겠고 그죠 그런 방식이다 그죠 자 지금 벌써 요정도 챙겼어요 예 계정 전체가 뭐야, 이거. 야, 성공 60%인데 왜 자꾸 실패? 오케이, 좋아요. 자동반복 설정해가지고, 어, 한 15번만 들어가 볼래? 한가 봐봐. 자, 들어가자! 쭉 밀어봐봐! 그렇지! 자, 지금 옆에 막 기사단에 지금, 와! HP 막 올라가, 공격력 막 올라가고, 그죠? 공격 상세, 치레메, 어? 어? 벌서 파티가 끝났나? <웃음> 잠깐만, 일단 여, 여기 스톱 해봐봐. 일단 오늘 다 뚫어야 되니까. 그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강해지는 느낌 납니다 지금. 웅덩이 랩이 얼마나 좀 귀엽게 생겼어요. 자, 강의 그랑 오, 주지. 어, 아, 강의의 그랑주얼입니다 이거는. 어, 실록보다는 약간 더 귀하게 느껴지던데 저는. 어쨌든 이번에 뽑기를 하도 많이 뿌려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매일매일 시변법 받을 수 있죠. 그걸로 더 얻어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꽃가루가, 오, <웃음> 꽃가루가 아찔아찔한데 꽃가루 좀더 파밍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한번 주도록 하고, 자, 어려움 난이도 했고, 자, 이런거 많죠? 자 끄닥 주고요. 결실을 맺어 봅니다. 슈르륵 빡, 끄닥. 야, 웅덩이 운동, 랩이. 얼음 안에 들어있던 거 내가 꺼내줬다. 자, 니도 한 열, 열, 열 번만 해봐봐. 일단. 딴 것도 좀더 해봐야 되니까. 들어가보세요. 초반에는 뭐 거의 막 성공일 거고, 80%니까. 그래 와, 이게 막, 와이구야, 이, 뭐, 주주주 올라간다 이거 기분 보스 공격 데미지부터 해가지고 막 적어도 한1 5까지는 뚫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SSR 3명더 있다 그죠? 얘들도 하나씩 해볼 텐데 접근해 볼 텐데. 어 이거 드디어 모자랍니다. 자 모자라신 분들을 위해서 파밍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 자 획득 획득 차가 보면은 일단 그랑 그랑 주얼 쪽에 자 이렇게 그랑 주얼로 좀 한번 사주시고 순수의 그랑 주얼로도 좀 사주시고. 실록의 그랑줄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만는 요거는 좀 모자라신 분들은 일단 요거 패스하시고. 자, 런데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 상점 가 볼게요. 상점 가면 아주 특별한 교환 상점 지금 열려 있죠. 여기서 바꿔 먹을 수 있는 재화, 신비의 꼬마별 뭡니까, 이거. 별의 울림 도전으로 획득 가능한 소재죠. 이걸로 세리마 화해 가지고 차크닥삽을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얻으려면 자, 우리 상점에 티켓 안에 보면 매일 공짜로 준다 그죠? 별의 울림 은하 바로 요거죠 열심히 하고 계시죠? 10일 이후 사라진다 이렇게 사용기한이 있는 티켓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자석여자석 어 저는 이제 솔플로 하는데 일단 얼마 불속성으로 가면 좋겠죠 불속성으로 가시면서 이걸 꼭 챙겨 가야 되더라고요 솔플로 하려면 세티아의 여명 넉백정 넉백 장을안 챙겨갔더니 빨리 내가 스킬 써서 순삭시킬 때는 잡아질 때도 있는데 내가 넉백 스킬 한 대만 맞아도 어 이렇게 밀리면서 그 넉백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 추가 넉백이 들어오고 또 추가 넉백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체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챙겨가면 솔플이 가능하더라고요. 만약 솔플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파티를 어, 파티를 맺으셔가지고 어, 나는 넉백장을 챙길게 출혈 챙길게뭐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넉백은 꼭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포션 사용도 빼고 하도록 할게요. 포션도 뺍니다. 포션 쓰는 것도 아깝다. 자. 이렇게, 어. 근데 이게, 이렇게 쉬워 보이는 애도, 만약에 넉백장 안 챙겨오면, 오, 꼬일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여러분들 어떤 파티로 하시든, 쏠플로 하시든, 얘를 잡아 나가면서, 바로 상자가 착크게 열리면서, 이 재화가 떨어지게 되는데, 신비의 꼬마별. 500개씩 막떨어집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마별을 챙겨서, 특별 교환 상점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디언들아, 형이 좀 재화로 좀 벌어 왔단다. 야, 형이 벌어 왔어, 선물 받아라. 이렇게 주고요. 자, 끄닥쯤에는 결실이 맺어진다. 우리 검이랑 결실을 맺었습니다. <웃음> 징 그렇게 생겼다 이 자석은. 자, 그다음에 우리 오크 전사. 자, 형이랑 친구하자.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 잠재 능력 더 뚫, 뚫으면 계정 전체가 팍팍 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이죠. 신규 발렌타인 아티팩트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여캐가 어마무시한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사랑의 쇼콜라티에, 어, 보면은,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의 방무 증가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흰가시의 섬녀와 같다그죠치뎀의 방무. 진짜 좋거든요 이거 저도 오늘 했어요. 오국채월 갔는데 요게 하나 더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소환을 한번 해보러 갑시다 자 일단 이번 에 소환에 입춘 기념 그랑웨폰 확률 업 해가지고 시즌월 그랑웨폰 다시 뽑을 수 있게 된 리마 있다 이마. 극킬러 어패스 그 어, 다음에 어, 발렌타인 아티팩트 전하고 싶은 진심이랑 쇼콜라티에인데 전하고 싶은 진심은 치뎀증가였죠 이것도 좋다 그죠 아씨, 뭐 뽑지? 둘다 땡기네요. 자, 잠깐, 뽑기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로도 좀 뿌리는데, 그거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요 이벤트들이죠. 자, 일단은 발렌타인 아티팩트 확률 업 소환 이벤트. 1회차 100% 달성했을 때는 쇼콜라티에랑 전하고 싶은 진심 둘 중에서 하나가 나오게 되겠고, 2회차 100% 달성 시에는 선택상자가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렌타인 특별 출석 이벤트가 있다. 이 말씀이죠. 바로 특별 출석 이벤트에는 첫날에 벌써 여러분 다 받으셨을 텐데 s s r 그랑에폰 시즌얼 극초월 재료 상자가 나왔습니다 개꿀이고요 그 다음에 5일차에 s s r 아티팩트 전하고 싶은 진심을 그냥 모두에게 뿌린다 아, 금빛 꿈나비도 좋고 성문 은총도 좋고요 아, 10개니까 1 0법그 다음에 이벤트 세번째 벨 교수 연구자료 찾아라 이벤트 여러 컨텐츠들을 즐기면서 좀모아가지고 3,000개 모으면 뭡니까? SSR 아티팩트 사랑의 쇼콜라티에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재화들도참 너무 좋지만 좀 참고 모아서 쇼콜라티에부터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쇼콜라티에 하나 전하고 싶은 진심 하나 이렇게 챙기면 어떨까 싶어요 어? 미치겠다니까아 근데 아둘다 너무 땡기네 그러나, 요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 어, 얼굴로 가겠습니다. 예. 아 어, 일단, 쇼콜라티에는 제가 PVE 컨텐츠를 할때두 캐릭터 다 박무에 치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흰가시의 성녀 하나, 한명 밖에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웃음> 저야 말이지,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야이자식가니 오늘 고양이 안될걸래 자꾸 와와 와, 삽대했다 야이 자... 그래 좋아요 감사합니다 야, 하나라도 제발 죽는다니 시짜 오늘 자 부탁합니다 차크닥자 쇼콜라 쇼콜라로 가자 쇼콜라 쇼콜라 쇼콜 라 음, 뭐야 야니 뭐야 이 자식이 지금 미친다 지금 니가 픽돌을 한다고 지금 미치겠다니까 초콜라 초콜라 초콜라 파카오 아, 뭐야 뭐야 이거 야 이것들이 지금 오늘 어. 자 모로야 한번 제발 좀 찍어버려 와, 모로야 자 확정 가득 속 초콜라 한 번만 진짜 야 설마, 아니지? 쇼콜라 줄 거지? 쇼콜라! 야, 준아, 씨 진짜. 아, 예, 이것도 조, 좋습니다. 예, 예, 치댐 좋은데. 치댐, 바, 아이씨.